잊으라 했는데 그런데도 마지막 세월가도 마지막 너를 못 잊어가네 아, 어떻게 잊을까 잊어달라 했는데 좋을까? 아, 좋아, 좋아. 너를 잊지 못하네. 아, 진다는, 오는 16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 에서는 1라운드인 메들리 팀 미션이 끝나고 2라운드인 대장전이 시작됩니다. 끝판왕 대장들의 고막을 녹이는 절절한 무대의 향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장들은 자신의 팀을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메들리팀 미션은 마스터군단의 점수 1300점과 관객평가단의 점수 300점을 더해 총 1600점 만점으로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1, 2라운드를 모두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위팀은 탈락자 없이 바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고 나머지 4개 팀은 전원 탈락 후보인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미션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대장전은 2월 16일 밤 10시 TV 조선에서 방송됩니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소호가 부르는 영영은 어떤 느낌일까? 잊으라 했는데 그런데도 하지만 세월 가도 아지만 너를 못 잊어 하네 아, 어떻게 잊을까 잊어달라 했는데 어찌하면 아 좋아, 좋아 너를 잊지 못하네. 아직 나는 너를 로만 이루어진 빛.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방. 그렇치 와. 알수 있다. 오케이, 집비하러 가자. <목소리> 탈락의 슬픔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복들임의 <목소리> 족수를 넘어설 수 있을지. 모든 걸 거는 수밖에 없었어요 <웃음> 본전 <본정> 감자의 승점 <승정! 웃음> 실망시키 기가 싫거든요 <웃음> 제 각오는 전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겁니다 누굽니까